구스마일 구독 이벤트 구독 알람 설정을 하시고 이영상에 좋아요를 눌러주신 다음 이메일 주소를 남겨주세요 추첨을 통하여 구글 기프티콘 15,000원권을 보내드립니다 구스마일 하이 구 반갑습니다 자 오늘 엄청난 업데이트들이 있었죠 업데이트 무엇이 변했는가 핵심만 정리해봅니다 기존 영웅 뽑기에 왕녀 엘리자베스 주전 마스코트걸 엘리자베스도 추가가 됐습니다 아마도 앞으로 벌린이나 새로 나온 헬브람도 그렇게 나중에 추가가 될 걸로 예상이 됩니다 신규 코스튬이 나왔습니다. 와, 야, 이거는 좀 크다. 왜냐면, 왜냐면, 수영복이야. <웃음> 와, 야, 이게 또 세나도 이러더니 얘들 또, 또 이러네. 야, 수영복이면 내가 또 이게 조금 흔들리는 게 있어요. 한번 입혀봅시다. 어? 아, 야, 잠깐만, 나 마이클. 와우, 브라보, 야. 수영복이니까 합법적인 거야. 수영복이라서 이게. 야... 아, 말을 좀 아끼자. 호 호크야. 내가 호크가 귀여워서 그러는 거요. 알죠? 야, 근데, 야, 비용 봐봐. 비용, 이라, 우씨. 야, 뭐, 씨 수영복 장사하네, 이제. 수영복. 실제 수영복 가격 중 하는데, 이거 진짜. 자, 다이앤. 다이앤. 와우! 잠깐만. 어, 오빠 너무 부끄러웠어. 다이앤아. 왜 부끄러운 척했네 어, 좋아. 아 어, 예쁘다. 멀린 한 봐줘야지. 멀린. 멀린. 자, 와 야, 멀린 누나 원래, 근데. 원래 멀린 누나는 원래 좀 그래가지고 크게 안 놀랍네 원래 그런 누나잖아 야, 그야같이난다쎄 보인다 이 누나 어 좋아요 자, 길라 맞번 봐줘 어, 내 지금 계속 여자 캐릭만 보고 있는 거죠? 오 어, 길라 예... 나는 길라는 이상하게 안 걸리더라 오 어, 잠깐만 절벽인데? 어... 예 어... 길라 잘 봤습니다 음... 제리... 오 제리, 제리코 제리코? 제리코야! 고... 제가 NS는 제리 쿨을 진짜 좋아합니다. 이기에서 이제 반이랑 그 어떤 수줍수줍한 그 느낌 너무 좋아서 하는데 코스튬이 약간 아쉬운데 나는. 자 길선도 하우저 그리아모 야 잡았네 야 잡았다 나 남자도 보기로 했죠 볼게 볼게. 자 멜리 와우. 와. 멜리 모, 몸 좋다 몸 좋다. 멜리 몸 정, 정도가 딱 이쁜 것 같아. 이런 애 말고 아, 이런 이런 거 말고. 야 이마. 야, 야 와. 글쎄다. 개인 취향이지만 나는 이런 몸무는 되게 좀별론인것 같아. 반한 보자. 반이 또 몸매가 와야반 몸매가 그래. 어, 제일 좀 부러운 몸매인 것 같다. 딱요 정도. 와 죽이잖아. 나는 어, 다시 태어나도 이 몸은 못 가질 것 같고 어쨌든. 킹. 와 우리 딸 연홍이랑 얘기를 나눠봤는데 연홍이는 몸매도 킹이 제일 좋대. 몸매도 이런 몸매가 좋대. 어, 글쎄다. 어쨌든 어. 고소고서소 어, 다행이다. 야 너. 그래, 다행이다. 아, 이, 이, 이, 이, 이, 이 정도면 다행이다. 너 너무 많이 까더라, 요즘. 자, 길선도길선도 길선도. 아, 길선도도어길선도몸에 진짜 남들 자 정말 부러운 몸이긴 하지. 막 생긴 것도 되게 서구적으로 되게 잘 생겼잖아, 요마 사실은. 자, 하우저, 어, 오케이. 얘 성격이다, 마음대로. 성격이 참 멋진 놈이야. 무기 코스튬이 나왔어요. 보석아 무기 코스튬이 없었잖아요. 근데 이제, 요런, 어, 오케이. 그 SSR 무기도 이렇게 아 좋아요 자, 6월 등급 무기 어, 트윈 롱보 우 자, 이런 무기들도 추가가 됐다는 거 대단하고 자, 신규 코스튬 사고 싶긴 한데 딱 하나만 살수 있다면 여러분은 진짜 누구 코스튬이 누구 제일 마음에 듭니까? 댓글로 얘기 나눠봅시다 자, 신규 패키지가 나왔습니다. 호크 패스라는 어떤, 어, 미션형 패키지다. 이렇게 보면 되겠고요. 주로 이런 미션형 패키지가 과금 대비 효율은 되게 괜찮은 편이거든요. 다른 게임에서도. 미션들을 해결하면 패스 보상을 받게 됩니다. 패스 보상을. 우리가 과금을 안 했을 때, 과금을 안 해도 제일 밑에 있는 보상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제가 오늘 2만 골드를 지금 받은 상태인데, 어, 그 다음 보상은 없고요. 세 번째 보상은 무과금 분들에게 요 정도 행동약 물량 정도 주고요. 또그 그다음 보상 없고 그 다음에 약간 이런것 정도 이런식으로 줍니다. 자 그런데 과금을 하게 되면 두가지 과금 있죠? 어, 9,900원짜리 그리고 3만원짜리가 있는데요 9,900원짜리 과금을 하게 되면 요 위에 줄 요거보다 하나 위에 줄 요거까지 받을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다섯번째 패스 때 다이아 하나 열 번째 패스 때 다이아 하나 자이런식으로 해서 다이아를총 10개 받게 됩니다. 10개 음, 아니네 잠깐만 잠깐만 세개구나 이거 세개네야 다이아 세개다 총30 다이아밖에. 그러면 9,900 과금으로 30개면 배전대, 세인대3배깡다이아 3배? 비해서 3배 다이아 주는 겁니다. 자 그다음 3만 원짜리 패키지를 구매하게 되면 어, 당연히 이것도 받고요. 다이아 그 30개 되는 그것도 받고 제일 위에 있는 보상 요거 보물상자에 강화물리학의 이런 애들도 같이 받게 된다 이 말씀이죠. 받는데요. 요것도 과금 대비는 효율이 괜찮은 편입니다. 어 요런 것도 마신의피 요런 정도도 있고 생명의 물어 이런 거 사성으로 자적으로 좀 주게 되겠고 뭐 이런 런 티켓 정도는 군대 군대 계속 주네요. 나, 난 여기서 S S R 도블 티켓이 없어가지고 기대가 별로 안 되죠. 그 다음에 각성서 마지막에는 각성서 또세 개고 아 이게 대종 보상이구나. 이것도 무기 교합 제가 보기 33,000원짜리까지는 굳이 근데 뭐 과금 원래 하시는 분들은 다 사겠지만 코스튬 때문에 사는 그런 느낌인데. 자, 그리고 이번에 열리게 되는 사랑을 이루어주는 소원나무. 자, 이 이벤트 꼭 합시다. 여기에 지금 SSR 목걸이 주네요. SSR 목걸이 받아 먹읍시다. 어 그리고 다이아다. 다이아도 다 받아 먹읍시다. 자, 요런 이벤트는 계속해서 돌아가면서 나오니까 꼬박꼬박 다이아를 잘 섭취하시길 바랍니다. 소원나무를 계속 돌면, 요런 어떤 그 지역에서만 나오는 특정 재화, 이벤트 재화가 떨어지는데, 요걸 모아가지고, 이벤트 탭에 이벤트 아이템을 특별한 아이템으로 교환하기, 이동해서, 아까 보셨죠? 요 꽃잎이라든지, 그리 이벤트 아이템으로 SSR 목걸이를 또 바꿔먹을 수가 있습니다. 와! SSR 목걸이 는 너무나 좋아요. 자, SR 목걸이 바꿔먹는 것도 있고, R 목걸이 바꿔먹는 것도 있고, 그리고 다이아로 바꿔먹을 수도 있고, 영웅 강화 물약, 바꿔먹는거 있고요 조그만걸로 바꿔먹을수도 있고요 강화석 바꿔먹을수도 있요야 이번에 좀 푼다. 와, 에센스알 목걸이도 나오고 다이아도 좀 바꿔먹고 그래 정중 좀 풀자 내밥을잘 풀어 주십시오. 이번에 요 업데이트상 잘, 잘 캐치 못하면 손해 좀 보겠는데 잘 캐치해서 손해보지 맙시다. 자, 길드 시스템이 변화합니다. 자, 원래는 말이죠. 길드 시스템 하면 그냥 출석, 우리 전부 다 출석 다들 잘해서 출석 선물, 다이아를 잘 받아 먹자. 어, 이게, 요것만 잘 시키면 됐었어. 그런데 이제 기사단 상점이 열린다는 사실. 자, 상점 한번 보러 갈까요? 기사단에서 얻을 수 있는 특정한 재화로 어떤 아이템들을 살수 있는 기사단만의 상점이 열렸는데요. 기사단도 레벨이 올라가는데 기사단 레벨에 따라 판매하는 상점 아이템이 다릅니다. 1레벨일 때는 좀 이런 좀 약간 좀 잡스러운 기본 각성 재료라면 2레벨일 때 약간 요 정도 올라가고요. 4레벨일 때 요런 거, 요런 것도 팔게 됩니다. 이런 거에요, 런 거, 요런 거. 팔게 되고 6레벨일 때 비로소. 와, 이거는 진짜 갖고 싶다. 와, 예, 5성 마신의 피와 5성 생명의 물 이제, 이제 캐릭터 각성이 막 오, 오각성 육각성을 바라보는 사람들에게는 정말 이 재화는 진짜 자 그다음 구렙이 되면 와우 5성 각성서 그리고 유알 보물상자를 판매하게 되네요. 자 그러면 이 재화 어 이걸 살려면 이 재화가 필요하죠 어떻게 얻느냐 기사단 공원이라는 게 생겼어요. 공원. 기사단에다가 내가 어떤 기부를 하는거 기부 이 기부는 아름다웁니다 여러분. <웃음> 다시 말씀드리지만 자 요렇게 어 이거는 내가 이제 앞으로 열심히 선물 도 돌면 되잖아. 돌면 얻을 수 있는 거야. 기부해! 자 기부! 와! 그거 얻으려고 기부한 게 아니야. 정말 우리 우리 기사단을 위해서, 기사단이 버블을 위해서 기부를 했다. <웃음> 기사단 상지면서 이제 이걸로 살 수가 있게 되겠죠 이런 잡스러운 거에는 안살것 같고 내가 모았다가 우리 기사단이 좀 크면 자 이런 거 진짜 와나 이게 제일 땡겨 지금 이게 제일 땡겨요 자 그리고 그 재화를 또 얻을 수 있는 게 바로 기사단 임무입니다 기사단 출석 10회 하면요 삼천골리와 요거 요, 요 재화 이름이 뭔지 모르겠다 하여튼 요 기사단 코인 기사단 코인을 받게 되고 기사단 경험치도 우리 기사단 어 랩업에 기여도 하게 되고요 선멸전 클리어 3 0회 하면 또 받게 되고 마을에 50만 기부하면 또 받게 되고 바이젤 싸움축제 결투장 3 0회 진행하면 또 받게 되고 점점 더 제가 보기에 기사단 컨텐츠가꼭 필요한 컨텐츠로 자리잡아 나갈 것 같아요 나중에 뭐 기사단 pvp 기사단끼리 붙는 길드전 그런 것들도 나올 거라고 예상해 봅니다 자, 다음. 레시피에도 레벨이 생긴다. 입니다. 자, 이렇게 어떤 특정 요리를요. 계속 만들면 그요리의 레벨이 올라갑니다. 현실 반응 괜찮은데? 그 요리 계속 만들면. 더 맛있게 만들 수 있을 거잖아 그래서 이게 더 맛있다 이집 음식이 정말 미친듯이 맛있다 했을 때는 이 음식으로 돈을 더벌 수도 있겠죠 자, 음식으로 돈 버는 거 어떻게 합니까 뭐 다들 하고 계실 텐데 레시피 등록 있죠 자, 우리 호크에게 음식을 등록해 놓으면 이게 우리 주점의 메뉴판이잖아요 그래서 그걸로 일정 시간 대비 재화를 획득하게 되는데 자 이제 보면 이 요리 레벨이 밑에 표시가 됩니다 요리 레벨이 그래서 그 요리의 레벨이 높으면 맛이 더 있어 그래서 사람들이 돈을 더 많이 내는 거야. 자, 요런 시스템이 생겼습니다.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푸딩이 참 괜찮아요. 24시간에 4000골드, 어, 시간 대비는 좀 낮아도 우리가 게임 하루종일 할 수는 없잖아 그래서 하루에 한 번씩 들어왔을 때 4000원, 4000원 왔 들어오는 게참 괜찮거든요. 이런 거는 레벨을 좀 올려놓으면 참 괜찮겠다. 이런 생각 듭니다. 자, 어떠신가요? 이번 업데이트 변화한 것들을 정리해봤습니다. 앞으로의 업데이트 소식도 구수마이가 함께 하시죠. 감사합니다. 구 b hey! 이